해드릴까요? 어? 숙제를 알아켜 줄 거예요. 숙제요? 네. 숙제가 뭔데요? 숙제 알아켜 줄 거예요. 예, 말씀해 주세요. 503은? 네. 503? 음, 음, 몰라요. 전, 전 음. 모르겠어요. 503은 뭐지? 혼자만 해야지. 혜리야, 음, 음, 음, 생각해 봐. 음? 5가 음. 아이스크림 5개가 있었다? 거기서 응. 세 개를 해리가 먹었어 응. 그럼 몇 개가 남아? 음, 두개 맞아 마이 그거야 5 빼기 3은 2야 5 빼기 3은 2예요어 맞. <웃음> 해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사탕이 두 개가 있었어 근데 사탕 하나를 먹었어 그럼 몇 개가 남아? 하나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2 빼기 1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먹을 거로 사. 생각해 한 빼기 4는 2 어? 한 빼기 4는 1한 빼기 3은 2 뭐야? 짠다다다다 음, 노래 한번 해주세요 요즘에는 작사 작곡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핸드폰에서 영상을 봤는데 사진 찍었어요 어. 그래서 엄청 예뻤잖아요 누가 예뻤어요? 저요 우리의 <웃음> 꽃다 음. <웃음> 너무 하시는거 아니에요? 노래 한번 해볼게요 네. 행복해 응. 행복해 오늘만 행복하게 지내봐 행복하게 지내봐 행복하게 살아줘 오늘 맛에 행복해 오늘 맛에 해라 그나마 새깨나마 한국만 하시는 거맞아요 갑자기, 영어, 영어로 가시는거같은데 그게 무슨 오님, 오오 아니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세요. 그게 뭐예요? 아니, 영어도 영어로도 아니고. 한국말로도 하고 그럴 거예요. 아, 한 아니에요. 영어로 영어가 아닌데 영어 가짜 영어잖아요. 맞아요, 가짜 영어. 근데 가짜 영어도도 해요. 아, 네 한국말로만 노래 불러보세요. 한글 가사로. 한글. 한국. 엄청 잘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영어도도 잘해요. <웃음> 에라 러. i s o r r o r r y I'm s y o r r r y o i i m r y o I 오늘 함께서라면 오늘 행복하게 해봐 오늘 uh. 행복하게는 오늘 행복하게는 서라면 행복해 행복해도 해나봐 그 끝에서 하나 하나만 해나봐 레디 고! 레디 고! 레디 고! w h 마 레디? 셋, 고! 응. 행복하게 해줘 행복하게 해줘 너라면 할수 있어 행복하게 해 To see but wait, see. <laughs> I think, world, can't the way complete. I don't see t h o r d o t w a t e c t e e a a n t s i w c a n o the way e i l o t n k f e Can a t e can wall. c o camp, l e n e c o m p Can e c e e p Can a c a e Can a c a m Can a c e m Can t see Can a w a m p c e n c a Can t w a l p Can t camp. Can t camp. Can t camp. Can t c a Can t c a Can t c a n a Can a c a n a c a n a p Can c a p n c a m a n c a m a n m a n n a a c p Mama, m a b m a mamma, mamma, mamma, m a m t a mamma, mamma, mamma, mamma, e a it go? a m m a t a a a m 다음 이야기에요 생그리도 이제 초콜릿을 <웃음> 맛볼때가 됐잖아요 <웃음> 맛있지 한번 맛보더니 정신을 못차리는 생그리 너무 귀엽죠 <웃음> 다음 영상에서 생그리의첫 <웃음> 초콜릿영상 <웃음> <웃음> 함께 보아요